안녕하세요. 오늘은 100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부터 저 뒤에 마지막 지도감독까지 6장 끝부분하고 7, 8, 9가 오늘의 수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라고 되어 있죠? 그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다가 밑줄 치고 예치 권고라고 써요. 예치 권고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분야입니다. 현실에서 별로 이용을 잘안 해요. 그래도 안할수 없으니까 먼저 요 제도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갈 테니까 보세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판다고 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사요. 이렇게.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이체결되고 대금이 건너갑니다. 계약 조건이 말이에요. 총 매매대금은 10억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1억을 줬고요. 그리고 중도금으로 4억을 이미 줬어요. 그리고 현재 잔금만 5억이 남은 상태라고 다 합시다. 여러분들 계약금이랑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예요. 이 그러니까 상태에서 그러면 대금이 매수인에게서 매도인에게로 얼마가 갔죠? 5억 원이 갔죠. 그 상태에서 A가 C에게 2중으로 매도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중매매라고 그러죠. 이렇게 A가 C에게 2중으로 팔고 또 이쪽으로 등기까지 해주고 행방불명이 됐다. 그러면 매수인 쪽은 이 5억을 잃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잘못된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 있게 되면 매수인 또는 임차인 쪽에서 피해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건네지 말고 건네지 말고 다른 곳에 예치했다가 잔금날 잔금 장금 5억을 준비하고 예치된 예치금 5억을 인출해서 10억을 주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보는 거죠 보그 사이 등기부에 변동이 있나 없나 그래서 깨끗하면 10억을 한꺼번에 건네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등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건너간 시점과 등기 시점에 시차가 벌어지면 사고가 나니까 가급적이면 이걸 좁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을 성사시키는 개공, 중개업자죠 개공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건네지 말고 다른 곳에 예치하는 게 어떠냐라고 권고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치, 권고 제도라고 하고 계약금 등이 렇게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반환 채무, 반환 채무의 이행의 보장 제도라고 해서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이거를 현실에서는 이용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야 딴데 가서 또 집을 사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거부한다고 해요.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예치 권고를 했다면 이제 문제는 돈이 건너가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예치가 될 텐데 이때 예치는 누구 명의로 예치할 거냐 그리고 어디다가 예치할 거냐 예치기관, 예치명의자와 예치기관 권고는 할수 있다예요. 자, 책을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유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끊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넘어올 때까지 가로 채요아 밑줄 쳐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합쳐서 계약금 등 그럽니다 합쳐서 뭐라고요? 계약금 등을 개업 공유사 등의 명의로 끊고 개공등 그랬으니까 여러가지 명의자가 있겠죠? 금융기관 등의 밑줄 금융기관 기타 등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책은 거기까지 금방 우리는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봤고요 개공은 권고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그리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이 됐든 중도금이 됐든 잔금이 됐든 뭐든 다 합쳐서든 대통령 영의 정한자의 명의로 세 가지 기타 등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얘기했다시피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예치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에 보면 순서가 약간 이거하고 다른데 이 순서를 써 두세요. 개공은 신체보전. 그러니까 개업공유사업 명의로 가능하고 공제사업자, 협회, 통장에 넣을 수도 있고 은행이나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계약 이행 전문회사 이름으로 돈을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공원 신체보전 이렇게만 쓰면 돼요. 개공원 신체보전. 자 일단 됐고요. 자 그러면 예치명의자는 딱 7가지만 있는가요? 더 있을 수 있나요? 7가지만 있죠. 따라서 소속 공인인사 명의로 예치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조원 명의로 예치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의 이름으로 예치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매도인 통장에 넣는 건데 돈을 건넨 거나 마찬가지죠. 매수인 통장에 넣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돈을 걸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소공, 보조원, 매도인, 매수인, 일방통장에 넣을 수는 없다. 여기에 이제 개공원, 신체보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예치기간은 금, 공, 신, 기타 등등이에요. 그러면 예치기간은 세 가지만 있나요? 더 있을 수 있나요? 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쪽은 금공신, 기타 등등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이쪽에 지금 채신관사라든가 보험회사, 이쪽에도 돈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신관서도 일이 들어올 수 있고요. 보험회사도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치명의자 중에, 예치명의자 중에 가장 위험한 자가 누구예요? 예치명이자 7가지 중에서 가장 위험한 자, 개공이죠. 그러면 개공의 이름으로 이렇게 돈을 예치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공은 첫째, 자신의 개인 예금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는 사무실 수입 지출 통장, 하나는 고객 통장, 자기 이름으로 된 거. 이때 분리관리는 은행이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만 다르면 돼요. 같은 은행이라도 통장만 다르면 돼요. 두 번째,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다. 뒤집으면 동의하에 인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공의 이름으로 돈이 5억이나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억의 안전이 문제죠. 그래서 개공은 그것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증 설정을 하게 되는데 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건 개공이 잘못 중개해서 의뢰인들에게 손해를 입게 칠까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한 보증 즉 업무보증을 설정토록 했죠. 그 업무보증은 중개업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야 같아요. 종류에 따라 좀 다르죠. 개인인 개공은 2억, 법인은 4억 근데 지금 보증 설정은 업무보증이 아니죠. 중개하다가 사고가 난게 아니라 손님의 돈을 안전하게 지급하겠다는 라 보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건 업무보증 잘못 중개했을 때 지금은 지급보증 안전하게 지급해주겠다 그러면 이 지급보증을 설정할 때는 셋 중에 하나 보증보험회사, 협회공제조합, 그리고 법원의 공탁 세 가지 방법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보증 설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5억짜리 보증관계 증서를 주겠죠 만약에 종교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돈이 들어가 있는 돈 갖고 튀어버리면 여기서 5억을 물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증서를 받으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쏴줘야 됩니다. 따라서 지급을 보증해야 됩니다. 지급보증. 다음으로 개공의 이름으로 예치가 됐을 때 개공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기본적으로 종교업자가 받는 제재는 업무 정지가 많죠. 그래서 업무 정지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증 설정하라 왔다 갔다 교통비, 설정비 이런 비용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비용을 실비로 인정을 해줘요. 이때 이 실비를 계약금 등의 반환 세무 이행의보장에소요 되는 실비라고 그래. 그러면 이 실비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냐면 매수인 쪽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도인을 보호해요 매수인을 보호해요? 매수인, 그러니까 매수인, 임차인 쪽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들을 뭐라고 그러죠? 권리, 취득, 종교의뢰인 그러잖아요. 취득의뢰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친구는 지금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을 천천히 받겠다 이겁니다 잔금날, 이 사람이 양보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 돈을 미리 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리 빼다 쓰려면 그걸 우리가 이제 조기인출이라고 그러는데 하려면 여기도 보증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보증서 발행기관에 가는데 보증서 발행기관이 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그리고 보증보험회사 이쪽에 가서 보증 설정을 하면 여기서 보증서를 줘요. 아까 이 증서는 중기업자가 돈 갖고 튈까봐 그리고 이 보증서는 매도인이 5억을 미리 뺏고 사고치면 그 5억을 물어주겠다는 보증서예요. 그러면 이 보증서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 예치명의자에게 갑니다. 누구에게 간다고요? 예치명의자에게 가서 주면 예치명의자가 돈을 빼죠. 통장 주인이 돈을 빼야지. 그럼 예치명의자가 매도인에게 돈을 미리 빼줄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이쪽에보는요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삼성화재 현대해상 이쪽이고요. 이쪽은 보증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서울 보증보험회사 딱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확률은 매우 떨어진다. 현실에서 이용을 잘안 하니까. 책을 제가 한번 봐줄게요. 101페이지 네모 3번 밑줄 쳐 개공의 명의로 특칙의 동그라미 채 누구 명의로 예치됐을 때의 특칙이에요? 그렇습니다. 개공의 명의로 예치되는 경우에 있어서 특칙, 특별한 예외 가로 2번, 가로 3번을 묶으세요. 가로 2번, 가로 3번, 별표 하시고 동그라미 1번,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동그라미 2번,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해당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밑줄 쳐요.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금액의 동그라미 이 금액이 지금 얼마예요? 5억입니다. 5억. 5억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에 하나를 해야 되며 동그라미 2번 거래당사자에게 관계정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되고요. 4번 5번 묶으시고 4번 위반 시에는 둘째 줄, 업무 정지의 동그라미. 가로 4번에 둘째 줄, 업무 정지 동그라미. 하여간 압도적으로 많은 게 업무 정지예요. 가로 5번, 개업 공인회사가 이러한 계약금 등의 반환침무행의 보장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권리취득, 취득의 동그라미. 권리취득 중개구래인에게 계약금 등의 반환침무행의 보장의 수행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누구한테요? 계약금 등의 반환치명의 보증에 소는 실비를 취득 의뢰인에게 받아요. 따라서 매도인에게 받아요. 매수인에게 받아요. 매수인에게 자그 정도면 됐습니다. 마지막에 그 계약금 등의 사전수령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사전수령의 조기인출이라고 써요. 조기인출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밑줄처에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의 밑줄 금동그라미 보증보회사의 밑줄 보에다가 동그라미 반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예치 명의자에게 동그라미 쳐요. 야자 예치 명의자예요. 예치 기관이에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왜죠? 예치 명의자가 돈을 빼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에게 줘야 예치 명의자가 통장 주인이 돈을 뺏어 주죠. 자 여기까지. 자 칠판 보시고요. 예측 명의자 중에 가장 위험한 자가 누구라고요? 개공. 개공에 대한 특집 규정이 분리관리해야 된다.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된다. 지급 보증을 설정해라. 그리고 실비는 매수인 임차인 쪽으로 청구한다. 취득 의뢰인. 제재는 뭐예요? 업무 정지. 지문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개업 공유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되요 권고할 수 있다야? 권고할 수 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매도인 명의로 예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돈을 준 거나 마찬가지죠. 돈 빼가 버리니까.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계공의 명의로 금융공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인교사는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해서는 안 된다.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다 그래야 되는데 X.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아니죠. 매수인 쪽이 비용 부담한다. 이때 실비를 뭐라고 부르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진도의 본격적인 부분은 여기부터입니다. 102페이지 종계보수와 실비. 주목하시고요. 중개 보수와 실비는 이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개 보수가 있고요. 실비가 따로 있죠. 자, 개공이 중개 보수도 받고 실비도 받고 둘다 받습니다. 금품 초과도 아니다. 아니다. 적법하죠. 중개 보수는 중개를 해 주고 받는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계약을 통해 중개 계약이 아니라 고용 계약을 통해 회사나가 일을 해 주고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만 하면 돈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중개만 했다고 해서 보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공해야 돈이 나옵니다. 성공 보수. 중개보수와 실비를 받았어요. 중계업자가 받았어. 영수증을 작성해 줄의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인 설명서에 금액을 적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중개보수부터 보겠습니다. 중개보수는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주택의 중개보수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중개보수로 나눠집니다. 옛날에는요 주택이 됐던 상가가 됐던 토지가 됐던 같은 요율이에요. 주택 2억 짜리냐 상가 2억 짜리냐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요율, 하나의 요율이었어요. 20여 년 전에. 근데 법을 바꿔가지고 모든 중개대상물 아래쪽에 놓고요. 주택만 빼가지고 주택만 빼가지고 여기 놓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중개대상물을두 개로 쪼갠 거죠 말하자면 이쪽이 주택이고 이쪽이 주택 외의 것이라면 똑같은 전세입니다 주택 전세 2억짜리와 상가 전세 2억짜리 금액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0.3에서 60만원 이쪽은 0.9에서 180만원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무려 3배 차이가 나죠 이거는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고 아무튼 차이가 나게끔 만든 거예요 결국은 주택 쪽의 중계보수 부담 주택 쪽의 중계보수 부담을 자 늘려요? 줄여줘요? 줄여주려고 근데 상가나 공장, 토지는 보통 사람 뭐 죽을 때까지 거래 한번안 하고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쪽은 거래가 빈발하고 이쪽은 거래가 드물고 그러니까 이쪽을 좀 낮게 하려고 좀 이렇게 해놨다 보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실비가 있는데요. 실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수요되는 실비 또 하나가 계약금 등에 반아침 무행의보증해주는 실비. 이쪽을 조사비용, 이쪽을 예치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두 개부터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107페이지. 107페이지 보면 상단 가로 1번 실비의 동그라미 1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다른 말로 조사비용. 동그라미 2번 시작.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에 보장에 수요되는 실비. 다른 말로 예치비용 부럽니다. 시험은 원래 명칭으로 시험에 나와요. 가로 안에 있는 건 제가 편의상 그런 거고. 잠깐 주무. 그러면 이쪽은요. 만약에 이곳 김포시 개공에게 파주에 있는 땅 팔아달라고 그랬다 그럼 파주까지 왔다 갔다 기름값도 쓰고 등기부대장 발급받고 또 밥도 먹고 그럼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할 때듣는 비용이다 그러면 되고요. 아까 이거는 뭐였죠? 5억 원을 누구 이름으로 중개업자의 이름으로 예치했을 때 왔다 갔다 교통비, 설정비 이런 걸 쓰게 되니까 그게 예치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로 2번발 실비의 범위와 기준 국토교통부령의 동그라미, 시도조례, 조례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실비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여러분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는 지방마다 같다, 지방마다 다르 어, 지방마다 전국적으로 똑같다, 지방마다 다르다 지방마다 다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때도 동그라미 2번 중계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계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받아야 됩니다 미출처 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 그러니까 여기 봐요 경기도 김포시에 사무소를 두고 서울에 있는 상가나 주택을 중개하려고 왔다 갔다 비용을 썼다 그러면 경기도 조례에 따르는 거예요 사무소 쪽이 우선 이요 물건지가 아니고 <웃음> 2번에 가로 1번 실비의 부담자 동그라미 1번 자소련의서 읽어봐요 시장중개대상분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의 소련 실비의 부담자 권리 이전 이전의 동그라미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니까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전세권 설정 의뢰인, 저당권 설정 의뢰인 쪽이고 동그라미 2번 시작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소드인 실비의 부담자 권리 취득, 취득의 동그라미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기 때문에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전세권자, 저당권자 쪽이 되겠습니다 가로 2번 실비의 청구, 개공은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이때 영수증은 중개보수 영수증이에요. 기름값 영수증이에요. 그렇죠. 기름값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하되 밑줄 처의 시도, 조례, 에 규정된 금액 이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래계약 체결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은 거래가 안 되더라도 받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중개보수와 각각 따로따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거기 실비뭐 지불식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거기까지만. 다시 돌아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김포시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개업자. 김포시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개업자가 서울에 있는 땅 중개하느라고 왔다 갔다 서울에 있는 주택 중개하느라고 왔다 갔다 비용 썼다면 뭐에 따라?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비용을 청구한다고요. 비용 청구는. 자, 그러면 요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종교 보수 중계보수, 아, 중개 보수는 두 종류로 나눠지고 실비가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요게 지금 주택의 중개 보수하고 실비는 두 가지. 이 실비 두 가지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자, 그러면 주택의 중개 보수는 뭘로 정한다고요? 시도 조례. 주택의 조사비용 주택의 조사비용 뭐가 정한다고요? 시도조례 그런데 상가의 상가의 중계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시도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상가의 조사비용 상가의 조사비용 뭐에 따르죠? 시도조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금 헷갈릴 텐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경기도 어디에요 김포.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울이라고 합시다. 서울시 서초구. 자, 이렇게 김포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공이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서초구에 있는 주택을 중개합니다. 자, 이렇게 중개하잖아요. 그러면 중개 보수를 받죠. 이 중개 보수는 무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따라서 주택의 중계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에 대해서 시도조례인데 사무소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와 그 주택 종계대상물 소재지가 서로 시도를 달리할 때는 사무소 기준 시도조례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 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김포에 있는 중교사무소 경기도에 있는 중교사무소에 들어가 보면 주택 요율표가요 경기도 의회에서 만든 요율표가 걸려있어요. 김포시에 있는 모든 중개사무소에 가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개공이 김포에 사무소를 두고 서울에 있는 주택을 중개하느라고 왔다 갔다 교통비, 기름값을 썼어요. 이 비용은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 그러니까 주택의 조사비용도 시도조례까지 내려가니까 경기도조례에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가입니다, 상가. 상가. 자, 김포의 사무소로 두고 있는 중개업자가 서울에 있는 상가를 중개했습니다. 그럼 이때 중개보수. 이 중개보수는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자, 시도 조례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르죠. 시행규칙. 계속해서 상가를 중개하느라고 왔다 갔다 비용을 썼죠. 자, 이때 비용은 무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비용은 다 조례로 내려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자, 경기도 김포시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공이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주택을 중개했다면 중개 보수는 뭐가 적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 조례. 그 조사 비용 왔다 갔다 교통비 뭐가 적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 조례. 만약에 서울에 있는 상가를 중개했다면 그 중개 보수는 뭐가 적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령.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없다는 얘기는 전국적으로 똑같다 그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똑같다 상가를 중개하느라 왔다 갔다 기름값을 썼어요 이 비용 뭐가 적는 바에 따라 경기도 조례 그러니까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토지가 됐든 다 경기도 조례예요 조사비용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사무소를 두고 세종시에 있는, 세종시에 있는 주택을 종개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범위 내에서 뭘로? 경기도 조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니까. 자, 세종시에 왔다 갔다 교통비를 썼다.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 조례. 세종시에 있는 상가를 종개했다. 상가의 종개 보수. 상가의 종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 자 세종시에 있는 상가를 중개하느라 왔다 갔다 교통비를 썼다. 그 비용은 뭐에 따라? 경기도 조례에 따라. 할수 있겠어요?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상가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해놨냐면 서울의 집값하고 강원도 집값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건데 아니 그러면 물건지에 따라 이제 왜또 사무소 소지를 따르나? 서울의 종개업자가 강원도 주택을 종개하면 서울 조례에 따르잖아요. 지방마다 주택가격이 다르니까 그 지방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데 정작 물건지가 아니라 사무소 기준으로 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지금. 제가 만약에 정책당국자라면 이거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국토교통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놓으면 되지, 뭐. 안 그래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럼 우리는 이제 이중개보수 쪽을 보는 겁니다. 자, 칠판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나오는데 청구권은 시험에 나오는 게딱 정해졌어요. 자, 우선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4월 1일 날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달라 의뢰를 했죠. 자, 팔아달라 의뢰한 것이 뭐예요?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5월 1일 날 거래계약이 됐죠. 5월 1일 날 거래계약이 체결됐으면 여기를 뭐라고 래요중개완성됐다 그러죠. 7월 1일 날그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잔금 치르고 서류 교부하고 열쇠 넘겨주고 하겠죠. 그럼 여기서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 중개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해요? 중개 의뢰 시에 발생합니다. 중개 계약 시. 에 그리고 중개가 완성된 이후에 그것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부터 가능하다고요? 완성된 이후에, 중개 완성 이후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청구권이 4월 1일 날 손님이 찾아와집 팔아달라고 러면 바로 발생하는데 보수에 관한 특약을 해야 발생해요. 보수에 관한 특약이 없어도 발생해요. 특약이 없어도 자동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개공이 상법상 상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건 시험에 잘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오냐.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이 언제 됐어요? 5월 1일 날 됐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이 깨졌다 이겁니다. 계약이 깨졌을 때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이 취소로 되거나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져야 돼. 첫째 그것이 개공의 고의과실이다. 중업자가 손님에게 거짓말했다. 뭐 이런 걸로 계약이 깨지면 청구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고 그다음 중개의뢰인의 사정. 중개의뢰인의 사정이면 청구권은 계속 존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시험에 나와요. 여기 다른 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제가 책을 봐줄게요. 102페이지 맨 밑에 가로 4번 중개부서 청구권의 소멸 여부 동그라미 1번 청구권의 소멸 기억법 중개 완성 이후에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 계약이 미출처에 개공의 고의과실 개공의 고의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경우는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왜? 중겹자가 잘못했으니까.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 거래계약이 성립된 후에 개공의 고의과실 없이 미출처의중개의뢰인의 사정으로 중개의뢰인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경우는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받기가 좀 어렵죠. 살아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봐주시고, 여기 보세요. 여기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여기. 다시 한번. 청구권이 소멸하는 거.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됐는데 그 계약이 깨졌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고의과실? 개공의 고의과실이면 청구권은 소멸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 유래인 간의 사정이면 청구권은 계속 인정된다. 이거 단순하잖아요. 중계보수의 범위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주택이냐 아니냐,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요일이 같다 다르다? 똑같은 2억, 똑같은 2억 전세, 2억 전세 2억인데 60만원, 180만원 나왔잖아요. 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현행법은 주택의 밑줄, 주택 외의 종계대상물의 밑줄, 주택 외의 종계대상물을 다른 말로 비주택 그러면 돼요. 주택과 비주택으로 이원화해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주목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복합용도의 건물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있어요. 하나의 건물. 이렇게 건물이 하나인데 그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그 건물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이용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주거용, 비주거용, 복합용도. 근데이 전체를 주택으로 보면 요율이 낮고 이 전체를 주택이 아닌 걸로 보면 요율이 높아지고 같은 가격이라도 이럴 때는 면적으로 따집니다. 주거용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뭘로 봐요?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전체를. 따라서 주거용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비주거용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면 하 300제곱미터 전체를 주택으로 봐야 돼요. 근데 실전 시험에 보면요, 어, 반대로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고 하 이쪽이 200이지 않습니까? 문제 낼때 어떻게 내냐면 주거용의 면적이 주거용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 그렇게 문제를 내요. 3분의 1 이렇게 내면요. 주택이에요, 비주택이에요? 비주택. 비주택. 이쪽으로 하니까 이 전체를 비주택으로 푸는 겁니다. 주거용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비주택. 전체를 비주택. 그럼 면적이 똑같아요. 150, 150으로 면적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면적이 똑같으면 뭘로 봐? 주택으로 봐야 됩니다. 또한, 주택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데, 주택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에 토지가 있죠. 주택에 있는 그 토지는 이것도 주택으로 봐요. 따라서 여러분이 단독주택을 종교하면 땅하고 건물, 토지와 주택을 부동산 두건 종교하는 거죠. 단독주택. 요럴 때그 땅을 따로 계산하면 안 돼요. 땅도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쉽게 땅값이 3억, 건물값이 3억, 그럼 6억을 주택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계산 문제에서도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돼. 동그라미 2번 별표. 종계대상물인 건축물 중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분류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의 종계대상물로 분류한다. <웃음> 자, 이제 책은 됐고요. 출판 보시고요. 먼저 주택입니다. 앞으로 제가 수업할 때 주택 나오면 왼쪽 그러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렇 이게 좀잘안 보이죠? 보여요? 아무튼 보이긴 하죠. 잘안 보여서 그러지. 이거 색깔을 좀 바꿨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주택의 종교보소는 국토부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뭘로? 시도조례. 그럼 여기가 국토교통부령이고 여기가 시도조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령의 최대 요율을 정하고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다시 정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국토교통부령의 매매교환의 경우는 최고 요율이 0.7이에요. 임대차 등은 0.6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다시 시도조례 의 범위 안에서 또 협의해서 정한대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없애버리면 되죠. 책을 봐줄게요. 바로 2번 주택입니다. 주택만 하는 거예요 지금. 1번 중개사법 주택의 중개 보수 이때는 부속 토지를 포함합니다. 이 중개 보수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국토교통부령의 범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쌍방의 동그라미 각각의 동그라미 쌍방으로부터 균분이에요 각각이에요. 균등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보셔요. 그러면 90만 원이 계산이 됐으면 45, 45가 아니라 90, 90 이렇게까지 받을 수 있다. 각각 받는데 일방, 일방의 동그라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음과 같아요. 그 금액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이협의해서 결정하는데 한 장을 넘기시면 104페이지 표 있죠? 104페이지 표가 국토교통부령이에요. 104페이지 표가 그러면 표를 보시면 위쪽은 매매교환이고 아래쪽은 임대차 등입니다. 임대차 등이기 때문에 아래쪽은 전세,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다 들어가요. 그리고 매매교환 쪽을 보게 되면 5천만 원미만부터 5천에서 2억, 2억에서 9억, 2억에서 9억 체크하세요. 상당히 길죠? 근데 거기가 요율이 제일 낮아요. 9억에서 12억, 12억에서 15억, 15억 이상 6단계로 하고, 오른쪽에 요율이 1000분의 6, 즉, 0.6, 0.5, 0.4, 0.5, 0.6, 0.7, 0.7의 동그라미. 최고 요율이 0.7인데,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가 누진율이라고 그러면, 여기 봐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같은 요율이야. 전부 다 0.5야. 이건 정률제라고 할수 있죠. 요율이 딱 정해져 있으면 0.5%로, 그러면 1억짜리면 0.5% 얼마? 50만 원, 10억짜리면 0.5%, 500만 원, 10억짜리는 500만 원 이렇게, 100억짜리도 0.5, 5000만 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요율이 제자리에요. 제자리 그런데 누진은 어떻게 되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가격이 상승하는데 요율도 따라 올라갑니다. 이런 건 뭐예요? 누진 요율이죠. 누진 요율. 자,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요율이 내려가요. 이건 뭐예요? 역누진이죠. 이게 누진. 이게 역누진. 그런데 얘네가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은요. 요율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요율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0.6, 0.5 0.4, 0.5, 0.6, 0.7 이렇게 해서 내려가다가 올라가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지 참. 그러니까 종기업자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내가 봤을 때. 그래서 2억에서 9억 거기가 제일 긴데 그러면 지, 서울에 있는 집이야 이걸 뛰어넘겠지만 수도권 지방으로 내려가면 거의 다 여기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 낮은 요율을 적용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억지로.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임대차 등도 구하게 되면, 5천만 원이면, 5천에서 1억, 여기 짧아. 그런데 1억에서 6억, 6억에서 12억이 길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천분의 3, 천분의 4, 아주 요율이 낮죠? 바가지 모양으로 된 거, 바가지 모양. 그래서 12억, 15억, 그리고 마지막 15억 이상 이렇게 나누고, 5, 4, 3, 4, 5, 6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5, 4, 3, 4, 5, 6 하니까, 주택은 얼마? 0.7. 아, 참. 매매교환은 0.7, 임대차는 0.6이 최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애우시라고요 0.7, 0.6 이건 애우시라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고 사무소 소재지와 중계대상물의 소재지가 서로 시도를 달리하면 뭐에 따라? 사무소 동그라미 3번의 기억번 별표 시작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 보서를 받습니다. 밑줄 쳐요. 중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 <웃음> 여기 보시고요. 만약 경기도 김포시에 경기도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세종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했어요 근데 세종시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대전에 있는 주택을 중개했다 그러면 분사무소 기준 세종시 조례예요 동남의 니은법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로 거래계약을 체결시킨 경우는 밑줄 쳐요 분사무소 소지지관을 시도조례 그러니까 세종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전에 있는 주택을 중개했다면 세종시 조례입니다 이제 가로 3번 주택 이외의 중개 대상물 주목하셔야 주목 제가 수업할 때 이쪽을 왼쪽 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오른쪽 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 왼쪽 아 주택이구나 오른쪽 그러면 주택 이외이구나 그러면 주택 이외의 중개 대상물의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 령으로만 정하지 시도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도 조례가 없다 너무너무 잘 나와요 이거. 어, 그런데 이렇게 바뀐 게한 20년 남짓 됐습니다. 네,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흐르는데 어,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오피스텔인데 부엌도 있고 뭐 화장실, 목욕 시설 다 갖추고 있고 먹고 자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요율이 높은 거예요, 0.9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나는 이거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왜 요율이 높냐 해서 비판이 제기되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부엌이랑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면적이 얼마? 85 이하이면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주거용 오피라고 해서 요율을 주택과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0.5, 0.4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상가, 공장,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다 여기 있고요. 전역면도 85를 초과할 때. 85를 초과하면 어디로 와야 돼? 1이 와야 됩니다. 그럼 이쪽은 요율이 얼마예요? 0.9가 최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요율을 내봐야 돼. 76540.9. 76549. 7, 하나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7, 하나 떨어져. 6, 하나 더 떨어져. 5, 하나 더 떨어져. 4. 따라요 7, 7, 7, 6, 5, 4 7, 6, 5, 4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문제 낼때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워서 풀어야 돼요. 이거를 안 알려줘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런데 이 요일이 최고 요일일 뿐이니까 그냥 물어볼 수 있어요. 최고 요일이 얼마냐, 최고 요일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네. 계산 문제를 낼 때는 요율과 한도를 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104페이지 표를 보면 오른쪽에 말이에요. 한도액이 25만원짜리, 80만원짜리, 임대차 쪽은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가 있죠. 확인했어요? 자 이렇게 한도가 나오면 산출액하고 한도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쪽, 적은 금액 쪽으로 합니다. 비교해서. 자 그러면 주목하시고요. 제가 수업할 때 크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왼쪽이면 주택이고 오른쪽은 비주택입니다. 다시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가운데?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왼쪽은 주택이고 오른쪽 완전 오른쪽은 비주택이고 가운데는 주거용 오피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 오른쪽 물어볼 수도 있고 제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가운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셋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돼요. 제가 수업할 때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을 제가 책을 한번 읽어줄게요. 자,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의 동그라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시도조례 밑줄 시도조례 없습니다. 별표하세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묶으시고 동그라미 2번 주거용 오피셀인데 전용 85m 이하이고 부엌 화장실 목욕실을 갖춰야 돼 주먹주먹 주거용 오피가 되려면 조건 두 개를 충족해야 됩니다. 뭐예요? 면적, 시설. 면적과 시설. 동그라미 기업번에 매매, 교환의 경우는 1,000분의 5, 0.5, 임대차 등의 경우는 1,000분의 4, 요일 범위내에서중개보수를 결정하고 3번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경우는 여기 봐요, 여기. 여기네 여기 이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인데 가로 안에 뭐가 빠졌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라고 돼 있죠. 여기 봐요. 주거용 오피를 제외한 이걸 뺀 주택 외의 중대 상이니까 이쪽이죠 지금. 자, 그쪽은 상방한테 각각 받되 거래금액에 미줄처에 0.9 이내에서 상호 협의 결정을 합니다. 됐나요?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에, 뭐에 관한 보수예요? 중개보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 컨설팅 들어봤죠? 부동산 컨설팅은 중개업이에요중교업이 아니에요? 중개업 아니죠. 부동산 자문업이잖아 자문업. 그러면 이중개 보수 규정에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법 규정에 적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오케이? 어, 분양 대행 들어봤죠? 분양 대행은 중개업의에요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 아니죠. 그러면 분양 대행 보수도 본 규정에 적용이 없겠죠. 권리금 알선. 권리금 알선 요 놈은 중개업이 중개업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권리금활성보수도 이 규정의 적용이 없는 거죠. 가로 4번. 법인의 겸업 업무인 밑줄처의 부동산 컨설팅,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 분양대행의 밑줄, 이런 것들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줄처의 중개 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약정이 열 것이에요. 따라서 2%, 3%, 4%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에 가면 가로 5번. 한도를 초과한 보수 약정. 한도 초과 부분이 모여입니다. 전부 모여요. 한도 초과 부분이 모여요. 초과 부분 모여입니다. 따라서 훗날 초과해서 받으면 초과분 돌려줘야 돼요. 처벌받고. 주목하시고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공이 있죠? 개공이 계공이 한도를,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약정을 했어요. 한도 초과약정. 한도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예요. 초과 부분 무효예요. 초과 부분 무효입니다. 두 번째 무등록업자. 무등록업자가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약정. 무등록업자의 중개보수 약정. 요 놈은 어떻게 되죠? 전부가 무효입니다. 일반인. 일반인을 출제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무자격자가 우연히 1회. 무자격자가 여러분 다 무자격자잖아요 지금 자격 없잖아요 무자격자가 우연히 1회 이렇게 출제합니다 우연히 1회 그러면 일반인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그거래당사자와책임한 중교부수 약정은요 그 약정은 과다하지만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가 유효입니다 전부 유효 그러면 10억짜리 땅 10억짜리 땅 최대 요율이 얼마죠? 0.9에요. 0.9면 얼마죠? 900만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개공이 2천받기로 했죠. 2천만원 받기로 약정하면 그게 한도초과 약정이고 훗날 초과해서 받으면 초과부분을 1,100 돌려줘야 됩니다. 초과부분 무효니까요. 다음 무등록업자. 무등록업자가 10억짜리 땅 중개하고 2천받기로 했던 500받기로 했던 전부무효 일반인, 일반인이 10억짜리 땅 중개하고 2천 받기로 했다. 과다하지 않으니까 2천 전부가 유효죠. 근데 10억짜리 땅 중개하고 5천 받기로 했다, 6천 받기로 했다. 그러면 너무 과다하죠. 그럴 때는 과다한 부분 빼고. 그래서 얘네가 뭐라고 그러냐면 과다하지만 않으면 전부 유효를 하자. 근데 이게 과다하냐 과다하지 않냐의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략. 사회통점상 이 사람이 열심히 했어. 한 2천만 원짜리 일을 한것 같아. 한 2천 주는 것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세 개를 기억하세요. 개공이 한도 초과 약정은 뭐라고? 초과법은 뭐요? 무등록업자의 보수 약정은 전부가 뭐요? 일반인의 보수 약정은 과다하지 않다면 전부 유효. 그러니까 과다하지 않다 그런 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부 유효해버리면 돼요. 그 다음 여기 보시고. 만약에 중개업자가 분양권을 중개했어요. 그런데 그 분양권이 주택의 분양권이에요. 상가의 분양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주택의 분양권은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가의 분양권은 조례가 없습니다. 주택은 이리 와야 돼요. 근데이 조례를 잘못 적용한 거야, 중개업자가. 그러니까 본인은 주장하기를 착오였다 그러니까 실수로 더 받았다고 라 하더라도 처벌합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몰랐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도로교통법을 보게 되면 도로교통법이 중간중간 바뀌잖아요 뭐 제한속도가 옛날에 60이었다가 서울 시내도 50으로 줄이고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끝차선을 타고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푸른 신호등이 걸려있더라도 사람이 지나가지 않으면 뭐 지나가도 된다 지나가면 안 된다 이게 막 바뀌잖아요 조금씩 난 몰랐어 그 법이 바뀐걸 그렇다고 해서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나 몰랐다고 해서 용서 안 돼요. 자, 판례 2번 별표하시고요. 판례 2번.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한 경우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계보수로 수수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수 초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금지행에 해당한다. 처벌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면 됐고 넘기시면 106페이지 중계보수 계산과 지불시기가 있는데 여기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